F4D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F4 시리즈는 1950년대에 미국 해군의 요청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이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베스트셀러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팬텀은 우수한 역학 설계와 비행 성능은 물론 무장 탑재량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능으로 설계되었으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형 쌍발 엔진을 장착한 2인승 전투기이며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해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미그기를 보유하면서 증강된 북한 공군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의 정상회담 때부터 미국에게 팬텀의 인도를 강력히 요청해 196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에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5대의 팬텀기가 추가로 도입되는데 바로 그 기체들에는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